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분들을 위한 가성비 채널 쉽고 편하게 알려드리는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분 중에서 한 분이 질문 주신 내용인데 캡컷에서 모자이크가 가능하냐고 질문 을 주셨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캡컷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인 모자이크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쉽게 외부 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캡컷 안에서 모자이크를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부분 모자이크도 가능하고 키프레임을 이용한 움직이는 모자이크도 가능하니까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모자이크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와 함께 배우러 가보실까요 자 이렇게 캡컷을 실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전체 모자이크, 부분 모자이크, 움직이는 모자이크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전체 모자이크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먼저 여기 밑에 편집 탭에서 편지 벽과를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기본에 들어가줍니다. 클릭 그런 다음에 쭉 위에 올려보시면 모자이크 있죠? 모자이크 기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모자이크를 하겠다 해서 전체 모자이크를 이렇게 입히시면 됩니다. 전체 모자이크는 이게 끝이에요. 엄청 간단하죠? 원래 이게 캡컷에 있는 모자이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캡컷 자체에서는 부분 모자이크라든지 움직이는 모자이크는 원래는 안됩니다. 하지만 제가 구독자님 질문을 받고 연구를 하다보니까 가능한 방법이 두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첫번째는 스티커와 키프레임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지우고 이 영상은 제가 예전에 촬영 준비할 때 찍었던 영상인데 이 영상 예로 들어볼게요. 자 먼저 재생을 해야 될텐데 재생을 할때 여기서 지금 얼굴이 여기 있는 데서 제가 자리에 이동할 때까지 요 부분을 가리든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든지 이 구간을 모자이크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식은 스티커를 이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밑에 편집 탭에 들어가셔서 스티커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쭉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여기서 화살표 표시 보이시죠? 화살표 표시 클릭 그렇게 하고 여기 세개 중에서 이렇게 모자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하시고 가리고 싶은 위치 맞추시면 끝난 겁니다 이렇게 부분 모자이크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추가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 복사 혹은 여기 복사 클릭을 하셔가지고 복사 이렇게 또 여러 군데 내가 가리고 싶은 거다 가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이용한 부분 모자이크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움직이는 모자이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다른 거 손대지 마시고 여기 스티커 클립을 선택을 하고 밑에 보시면 다이아몬드 표시 보이시죠 이 다이아몬드 표시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타임라인을 움직이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프레임 생성 시켜줍니다 이게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좀더 섬세하게 잘 되겠죠 이렇게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렵진 않은데 역시나 번거롭습니다 이렇게다 완성했다고 해보고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가려졌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움직이는 스티커를 넣고 싶으시면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한다든지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키프레임까지 같이 복사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키프레임을 다시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티커를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똑같은 스티커 이렇게 해서 다시 키프레임 추가를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방법 스티커와 키프레임을 활용해서 부분 모자이크 혹은 움직이는 모자이크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알려드릴 방식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p i p 와 마스크 기능, 그리고 키프레임을 활용해서 부분 모자이크와 움직이는 모자이크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p i p 를 불러와줘야 됩니다. p i p 클릭, 그리고 p i p 추가해서 같은 영상을 똑같이 불러와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되돌아오셔서 아까 우리가 전체 모자이크 할때 들어갔던 편집효과에 다시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기본에 들어가셔서 모자이크를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겉에 보시면 지금 메인트랙에만 모자이크가 들어갔습니다. 요렇게된 상태에서 PIP 클릭을 맞추고요. 다시 편집 효과를 들어가 줍니다. 그럼 편집 효과에 넣었던 모자이크 클립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또네 가지 탭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대상 보이시죠? 여기 세 번째 클릭해 줍니다. 이러면 메인 동영상과 PIP에 어떤 걸 모자이크를 올릴 건지 변경을 할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PIP를 클릭을 해 줍니다. 이러면은 PIP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메인 트랙에는 이제 모자이크가 없고 PIP 트랙에 모자이크가 생겼죠?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모자이크 하려고 하는 부분을 따 보겠습니다. 다시 PIP 클립을 선택한 을 상태에서 마스크 탭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모양이 있지만 저는 원으로 해볼게요. 원해서 이렇게 얼굴 선택하고 끝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모자이크가 하나 생겼죠?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다시 키프레임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키프레임 적용해서 이렇게 해서 또 재생을 해 볼게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해보니까 이 모양 그대로는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려드린 이유는 반짝이던 그런 모자이크들이 싫으시면 이 마스크 기능을 이용해서 응용을 하셔가지고 꼭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여기 벽 부분,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마스크로 따온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 기능을 사용하신다든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